자 이제부터 플랜을 바꿔야 됩니다.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게 있어요. 지금 히트트래커라고 해서 애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저희가 방어를 해야되는데 방어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다보니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좀 플랜을 바꾸려고 합니다. 일 월드로 가서 자 이런데 있죠. 일단은 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파괴를 할게요. 여기를 파괴를 하고 음 여기 어떻게 할까요? 여기 공격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죠? 이쪽은 내비두고 이쪽 라인 있죠? 이쪽 라인은 얘 반대 세력이 있어요. 그래서 파괴를 할게요. 여기도 반대 세력이 있죠? 일단 파괴를 합시다. 자좀 편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여기도 적대 세력이 있죠? 없앨게요. 그럼 우리 몇개 남았니? 두개 남았죠? 자 시작 지점과 그리고 여기 두개 있죠? 얘는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치고 일단 여기서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이거 한번 합시다. 자 이거 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좀 비싼 거 돌릴게요.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. 됐네요. 한동안 공격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 저희는 좀 다른 일을 합시다. 자 이쪽 보시면 확장이 필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평소 5명 정도의 애들이 침략을 하기 때문에 걔들 다 가둬놓은 다음에 지식을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말이죠 여기를 갈아버릴거에요 갈아버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아 있죠 큐브를 몇개지니 다섯 개 지어놓고 신문 머신을 하나 더 지을게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다고 이게 나왔죠 이걸 어떻게 메꾸냐 여기서 자 제가 여태까지 퀘스트 완료한게 있어요 이걸로 메꾸겠습니다 또 부족할 때 이걸 사용할게요 좋네요 그 다음에 그 헨치맨 관리를 합시다 지금 멘탈이 점점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저 멘탈 관리를 하려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안에다가 그 아이를 지어다합니다그 컨퍼런스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이 있죠 딱 보면 헨치맨의 패스를 회복시켜준다고 되어있죠 그래요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띵가띵가 놀면서 발로 막그 모니터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데 이 아이는 할일 없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자 연구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쪽도 차근차근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그 금고를 좀 많이 키울 거예요 금고를 많이 키울 거니까 여기도 좀 작업을 해서 넓힌 다음에 나중에 자리 재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없애겠습니다. 아니면 새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죠. 새로 하나 만들까요? 음. 어? 누구 왔어요? 자 누구 왔죠? 그럴 때 잡아야 됩니다. 자 너네 네명이니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망치 맞진네 어디 갔니? 아, 여기 있군요. 예, 이렇게 하고. 자, 헨치맨 바로 배치시킬게요. 그 다음에 알람을 울립시다. 호잇. 자, 한번 지켜볼까요? 자, 원거리가 바로 우리가 고용한 헨치맨입니다. 꽤 괜찮죠? 다복했어요 행복했니? 그런거 같죠?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센 편이라서 저희도 체력을 올리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인도합시다 여기 아직 두개밖에 안 만들어졌죠? 그러면 세 명을 죽일게요 자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아이 죽이죠? 죽이고 죽이고 죽이고, 얘가 다 죽일 거예요. 팬츠맨이 다 죽여줄 거예요. 아빠. 자, 너도 죽을 준비 하시고, 너도 죽을 준비 하시고, 됐어요. 이제 얘들만 옮기면 됩니다. 일단 두 명만 가둬놓고, 여기서, 어, 고문을 시키면 되겠죠. 그런 다음에, 작업을 좀 합시다. 이쪽 라인이 있죠. 아직 연구 단계가 마무리 짓지 않아 가지고 뭐 수신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? 수신 강도가 올라가려면 좀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얘 위치 바꿔가지고 그 라디오 수신 강도 있죠? 그걸 좀더 올려야 된다 이거 더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바로 시작합시다 호잇. 자 이렇게 바로 지정을 할게요 됐어 자 빨리빨리 죽입시다 자 죽었죠? 됐고 자그 다음에 그 강... 금고라고 해야 될까요? 금고 위치를 좀 옮길게요 새로 시작합시다 이거 팔고 짓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것 같아요 그쵸? 그래서 어, 이쪽 끝자락에다 한번 건설해볼게요. 좀 시간이 걸릴텐데 그래도 언젠간 되겠지. 아. 아, 제너레이터 달라고요? 아, 그래요. 이거 먼저 합시다. 제너레이터 먼저 지을게요, 그냥. 그리고 이쪽 길을 뚫어놓겠습니다, 이렇게. 오잇! 됐어 자, 전기가 3밖에 안 남았어요. 일단 발전소를 지어야겠죠? 이 아이 하나 어, 좀더 팝시다 이쪽 라인은 좀더 파야 될것 같아 이정도까지만 파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여기도 아니 그냥 여기도 팝시다 미리 팔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이 아이들 또 쳐들어왔죠 이거 잡을 준비할게요 이번에는 감옥이 다섯개 있으니까 음, 어떻게든 처리가 되겠죠 기다려봐 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 너네 수상하게 온거 아니야? 자 이렇게 누르고 눌러놓고 들어오면 또알람 울리고 덫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? 아이고 자올립시다자 빨리빨리 나와 거의 다 잡은 거 같죠? 됐어요 Your henchman is in combat. 그러게. 자, 빨리빨리 가시라. 이제 고문을 받을 시간이야. 그리고, 전력이 약간 좀 애매모하니까 하나 더 질까요? 아니요,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자, 이쪽 자리 있죠? 여기다가 금고를 만들게요, 이제. 자,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고, 여기도 정리하고, 그 다음에, 이 아이를 하나씩 만들게요. 일단, 이렇게 만들게요. 오잇 됐어. 헨치맨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대기 좀 했으면 좋겠어. 어, 얘들이 반항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자, 바로 꺼낼게요. 오잇 자, 얘도 바로 꺼냅시다. 오잇 이렇게 하고, 나머지 가둬놓고, 헨치맨 어디 갔어? 자 여기서 대기합시다. 어디가? 일단 대기해봐. 사명 죽었고 그래요. 자, 배치하고 얘도 배치합시다.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. 됐죠? 나가내는 얘가 잡아야 되니까 일단 대기를 합시다. 자, 얘가 대신 고문하죠. 좋네. 자 그리고. 여기다 앉히면 행복하죠? 참 헨치맨이 착한 것 같아요. 그쵸? 그렇죠? 좋아, 좋아. 빨리빨리 빨리 마무리 짓고. 끝. 제가요. 자, 이렇게 sexy. 인텔을 얻었습니다. 지능이죠 이거 나중에 사용하니까 잘 간직해 뒀다가 사용을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돈이 또 생길 때가 됐는데. 좀 기다려도 되나? 어 그래요. 자 2레벨이 됐죠? 2레벨이 되면 수직 강도를 좀 올리긴 해야 돼요. 이거는 이미 마스터 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여기는 다 퀘스트를 진행하기 게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?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2만 골드 모은 다음에 이거 먼저 연구합시다. 얘 브레인 워셔 2만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지능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희망을 가지고 플레이 합시다. 야또 왔어요. 야 한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자꾸자꾸 오나 이거. 일단은 여기 있죠. 여기다 건물 더 줘야 되니까 이거 작업을 할게요. 컨트롤 룸 있죠? 일단 이쪽까지 다 긁어봅시다. 긁어봅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리피터를, 자,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. 어, 그래. 돈 모자르면 바로 이거, 이렇게 메꾸면 되죠. 끝. 자, 바로 오니? 얘도 놀다 올것 같아요. 기다리면 돼. 그리고 여기도 정리를 하... 나중에 할게요. 미리 정리하자. 자, 이렇게 놓고. 여기다가 이 아이 하나씩 찍고 l 근차근 c o m p l e 들려가갈게요 아, 알고 있어. 자,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카메라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요, 일단. 오이? 이렇게 되나요? 되죠. 여기다 설치할게요. 자 이렇게 해 놓고 또 알람 울려야 되죠? 호잇! 자센치맨 불러와 빨리 전투 합시다. 인서레이션 프로토콜 이니에이티드자 빨리 빨리 잡을게요. 아이고 우리 아이들 죽는다. 예, 워커가 약하긴 약해요. 그렇죠. 이제 한 명만 남은 것 같아 다안 복했죠? 아닌가? 그쵸 됐죠? 빨리 보낼게요 그리고 치료 머신도 점점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재우는 방법도 있고 바로 치료 머신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다 보내는 게 그래도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돈 없어요 그래요 자 이거를 좀만 더 구할게요 자, 또 시작합시다. 고문의 타임. We have an agent. 빨리빨리 보낼게요. 그리고 a yeah. 들 방어 yeah. 그 유닛이 이쪽에다 보내놔야 돼요. 탈출할수 있으니까. 자, 빨리빨리.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고 좋아요 비빌 좋고 좋고 <웃음>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이 아이를 여기다 배치할게요 어? 싸웠죠? 어? 이러면 곤란하죠. 둘다 지금 저항을 했죠?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요. 락 자,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너네 곱게 못 죽어 자, 다시 배치합시다. 이것들이 안되겠구만, 이거 자, 한치면 대기.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. 얘 죽을때까지 이런식으로 우리 캐릭들이 죽을때가 좀 난감하죠 그래 니가 직접 해라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 라인 있죠 여기를 확장시켜가지고 얘는 치 멘탈이 모랄이죠 모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팔게요 자 그리고 하나정도 더 파면 되겠죠?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이렇게 하고 얘 옮기고 자 이렇게 옮기고 이거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게요. 으 골드 없죠? 자스킵스킵 <웃음> 사이드캐스트는 좀 나중에 진행을 할게요. 일단 지금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전기가 또 모자라 돼요. 그래서 전기에 관련된 건물을 좀 지어야 돼요. 자, 봅시다. 이거밖에 없죠? 선택권이? 어... 이쪽에 다 지어야 되나? 그래야 될것 같죠? 하나 더 지어야 되나? 이거 지어야 되잖아요. 일단 대기합시다. 그래, 이렇게 할게요. 아직 월드 미션은 진행 중인가? 이거 좀 봐야겠죠? 어, 진행 중이네요. 여기도 진행 중이고요. 어? 잠깐만. 어디야? 너네들은 누구야? 군대네요 자 군대면 빠르게 배치를 해야겠죠 둘다 보냅시다 자 그리고 너네도 음 지능을 얻어내야겠죠 넌 우리 편이잖아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명인 것 같아요 자 잡읍시다 총쓰냐 비겁하게? 예, 나쁜 놈들이네 이거 어, 전혀 유용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거의 다 잡았고 정리합시다 우리 팀이 많이 죽었어요 슬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얘 모랄이 얼마 남없으니까또 휴식을 취해야겠죠 consider my next m o v 죠 얘한테 지능이 몇 나올지 한번 볼게요.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아. 아니 지금 바로 반항을 하네요. 그쵸? 어, 얘네 좀 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같아 얘는 바로 고문합시다. 이렇게 하고 이번엔 널 고문하자. 자 다시 바로 저항을 하네. 고문 들어갔고 잘 가시고 됐어요. 얘도 이쪽으로 보내 버립시다. 근데 지능을 1밖에 안 주네요. 그쵸 이러면 좀 곤란한데. 됐어. 자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. 이제 한남더 남아 있어. 네, 이렇게 정하 고. 이은 자 10초 있다가 또 인베스티게이터가 온다고 합니다. 얘든는 지능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겠죠? 어? 이게 뭔 소리야? 너 어디 가? 이거 잡아야겠죠? 자 빨리 와 덤벼 자감이 반항을 해? <웃음> 이거 안되겠죠. 자 이제 스카웃을 한번 보내볼까요? 한번 테스트 해보죠. 자 이런 데 있죠? 이런 데? 적하고 관련 없는 데죠? 여기다가 스카웃을 보내버릴게요. 그래서 이쪽에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. 여기도 마찬가지에 언젠가 할수 있을 거야. 됐어. 자너임마 고문을 시켜주마. 자 이리 온. 자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번에는 괜찮은 골드가 여기 있네요. 이거 바로 보냅시다. 호 그리고 이쪽도 가능하죠. 2만 만, 여기 할게요. 호이 됐고. 이쪽은 지금 진행 중이죠. 기다릴게요. 그래고 헨치맨이죠. 휴식을 좀 취할게요. 시, 어, 벌써 했네. 아. 그건 내비둘게요. 자, 곰 받을 시간이야. 자, 같은 편 지능을 얼마나 줄까? 아 뭐야 아무것도 안줘 슬프네요 그쵸 자 드디어 새로운 곳이 생겼어 요자 봅시다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예요 진짜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이거 한 번만 더 돌린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런 거없고그 다음에 이거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플랜은 이래요 아니 잠깐만 얘들 잡아야겠죠 야 너네 왜안 잡고 있니 이거 아이스합시다 i 리와 자, 잡았고. 자, 이 수치 낮출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부분을 바로 시작할게요. 그리고 얘가 대기하고 있을게요. 컴플라이언스. 자, 가라. 자 저희도 슬슬 그 캐비넷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... 어... 잠깐만... 저항했던 얘기죠. 이거 빨리 잡아야 돼. 이놈 시키기가 안 되겠구만. 다시 이동할게요. 자, 빨리 들어가자. 그래요, 이제 마무리 지었죠? 또 쳐들어오는 애들 있나요? 야왜 이렇게 자주 쳐들어오죠? 큰일났죠? 이걸 계속 막아야 돼요 일단은 한치면 여기다 그 배치시켜 놓고 얘들 빨리 잡을 준비 합시다 자 잡읍시다 뒤에 누구 있니? 있죠? 자이 아이들 잡겠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. I demand that immediate discovery and subsequent capture. 자, 얘네들도 빨리 잡을게요. 이제 덫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죠? 좀만 더 버팁시다. 퀘스트 깰 때까지 이래야 돼요. 반복했죠? 오케이. 보내버려요. 그 다음에 저 확인해 봅시다. 만약에 돈이 있으면 아니야. 지금 저장 공간이 맥스가 7 2 0 0 0 밖에 안되네. 어, 좀더 늘립시다. 한 10만까지 늘릴게요. 여기 있죠? 여기다가 몇개더줄게요자 어디갔니? 볼트 이거 있죠? 좀더 파야겠다. 자 땅을 파고 여기도 좀더 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. 오잇! 자 이쪽 라인 있죠? 이런 거좀 위치를 바꿀게요. 자, 이 아이를 여기다 세치를 하고 됐고 음, 여기를 좀더늘릴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어 자, 이제 연구를 해도 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그... 뇌세척 시키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텔을 좀 최대한 많이 뽑아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이 아이죠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 보스 어디갔네 야이로 여기다 배치시키고 그리고 또 오고 있죠 애들 여기 보고 있죠 여기 오고 있죠 일단 쪼고 있다가 핸치면 또 배포를 시킵자자 여기서 잡을 준비해야겠죠 들어왔으니까 오잇 한명더 있어 너 누구야? 아, 벌써 위장했어? 그건 잡아야죠. 자, 빨리 잡읍시다. <웃음> 자, 마무리 었고 끝. 자, 이제 고문을 시작합시다. 빨리빨리 진행할게요. 오잇 그리고, 혹시 보니까 헨치면 배치시키고, 여기도 이렇게 배치시킵시다. 됐어. 도망가면 이제 죽은 거야. 잘 가시고 자 이거 배치시킬게요. 또 여기하고 여기 사람 있죠? 자 이쪽에 배치시키고 됐어. 자네가한번더 해. 그래. 자 돈이 생겼으니까 또 근거를 만들어야겠죠. 미리 미리 만듭시다. 자 여기다가 하나 둘셋넷 그래요 4개 미리 만들게요 이래야 돼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나중에 퀘스트할 때 10만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한테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기분 탓인가요? 한번 보죠 그러네 다 어디갔어 6명까지 올릴게요 또 왔어 야, 너네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? 자 일단 정신 수치 깎아먹고 잘한다 잘해 자, 네, 이러면 도대체 자주 걸리죠 잡아야지 자 잡고 잡고 그러게 자, 나머지 하나 어디갔어 뒤 있죠 그래 이런 다음에 핸치면 다시 배치시키고 그래 자 이쪽으로 오고 다 잡았니? 오케이 됐어요 자 감옥으로 가자 이제 금고도 좀만 더 만들게요. 이쪽 라인 있죠? 이쪽 라인. 이게 몇 칸짜리지? 세칸인것 같은데 여기다 지어도 되겠다. 자 한번 지어보자 금고. 막혔죠? 그러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지을게요. 자, 아직까지 퀘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. 그쵸? 됐어. 자 바로 고문을 시작합시다. 시간이 없어. 이렇게 하고, 핸치맨 배치시키고. 잠깐만, 뭔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하는데, 한번 볼까요? 아, 이거 마무리 지었다고? 그래. 오호!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? 이런 거다 하긴 해야 돼요. 이런 거 할까? 아니야, 잠깐, 스탑. 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됐어요.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게요. 그러면 좀더 좋은 조건이 나올 거고 여기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거예요. 기다립시다. 한이 정도면 되겠지. 그래.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또 여러 개 찍고 오잇 좋아요. 됐어요. 금고 저장하는 방법은 저게 베스트인가? 이거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. 메가 세이프가 있구나 근데 이거 너무 비싸죠 나중에 하기에 뭐야 또 왔어? 잡아야겠죠? 아씨 깜짝이야 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편이 맞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다고 떴네요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할거고 이거 볼게요 보세요 자 토탈골드 30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긴 한데 그래서 그만한 값어치 할거예요나 이거밖에 안 떴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. 호잇! 자 인텔 5정도 감소했고 야너 이거 안되겠다. 이게 잡아야겠다. 바꿔야 될것 같아. 자 이제 이거 진행한 다음에 음 이거 진행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게요. 여기 그리고 여기도 거의 마무리진거 같죠? 아이고 전자수치가 낮아요. 여기다가 두개 짓고 전기가 약간 좀애매모하긴 한데 어떻게 든 되겠죠? 이 아이죠? 얘 이렇게 짓으면 안되겠다. 이게 한 개인거 같은데? 일단 하나만 짓고 이 뒤에다가 어, 이 아이를 지을게요 가능? 가능하죠? 그래요. 뭐야 어디야? 또 누가 왔어? 아이고 얘들 잡아야, 잡아야 돼요. 잡아야 돼. 잡아야 돼. 이거 지능, 지능 필요해. 지능이 필요하니까 잡아야 돼. 자 그리고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립시다. 하나만 더 주면 돼요. 됐고? 그래요? 업그레이드 끝.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? 2레벨이라서 그래요. 자 얘는 죽이좀해야 되고 여기내도 주기 준비할게요 어잇 자 이제 돈이 생길 때마다 여기 있는 그...금고를 계속 확장시키고 자 빨리 열심히 지읍시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정도 쓸게요 됐어 자 너도 마무리 짓고 남아 도네요 한번 더 해야 되나 가드에 3만 주고 보세요. 16만 주죠. 나 벨벳에 받칩시다. 어쩔 수 없어. 이렇게 하고 여기는 미션 끝났죠? 획득했고 이거 하면 되겠다. 자 이거 합시다. 놀고 있는 데가 또 어디야? 여긴인것 같아요. 여기죠? 으, 30만 주네요. 근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. 그러면 또 열기를 낮춰 놓고 그 다음 해야 될것 같죠? 이렇게 놓고 다른 걸 기대합시다. 자 이쪽 라인에다가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.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같아자 휴식 공간이 이거죠? 이게 좀 비싸긴 한데 그만한 값어치를 할 거예요.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 아이를 여기다 설치합시다. 가능하나요? 이거 좀 없어야겠죠? 이동합시다. 이렇게 하고 이게 맞나? 아닌 것 같은데? 가까운 데다가 이걸 지을게요. 음... 땅을 좀더 파야 될것 같아요. 안되겠어요. 이거 좀 취소할게요. 이쪽은 안될 것 같아. 그럼 만약에 여기다 하면 여기다 지으면 가능하겠죠? 딱 되네요. 자, 룸타입. 음, 됐어요. 자, 돈이 모자르면 또 퀘스트로 받을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은데? 그렇죠 자,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고 New optional objective available. 대기할게요. 군대가 침입했죠. 아, 이거 잡으러 가야 in 돼요. In take... 다 잡아, 잡아. 다 잡아. 다 잡아. 잡으러 갑시다. 와, 우리 애들 너무 많이 틀린데? <웃음> 야 진짜 너무 많이 잡혔는데? 이건 좀, 좀 심각하죠? 애들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. 자, 그리고 가용한 데가 어디일까요? 이거? 해마다. 워커가 좀 부족하긴 한데. 합시다. 자, 이렇게 하고. 야, 우리 아이들을 어떡합니까, 이거. 뭐 어쩔 수 없죠. 또 그, 연구를 해서 생포용 도구를 좀더 좋은 걸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그 전에. 고문도구 괜찮은 거인지 한번 봅시다. 브레임워셔. 여기다 지을게요 으, 너무 비싸다. 아이고, 또 들어왔네요. 자, 이, 이 아이들을 빨리 잡아야겠죠? 자, 빨리빨리. 아이고, 우리 가드 죽어요. 얘들도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렇죠? 이제 총을 슬슬 준비하긴 해야 돼요. 보충되는데 좀 시간은 걸리긴 한데, 일단 버텨볼게요. 아이고 또 탈출했구만 얘 그냥 배치시켜야겠다 여기로 야너 어디가? 얘 잡아야겠죠? 이거 이거 자 빨리 고문시킬게요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 자 이제부터 3식사이네요 그쵸 얘들이 세진긴 세진것 같아요 또 제가 먼또뭐왜왜또왜 왜, 왜 덤벼? 미쳤어? 다시 들어가시고 어, 저항 의지가 좀 상당해진 것 같아요. 야이지 다쳤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보내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또 나왔죠. 아이 자식들 잡으러 가야 돼요. 자 잡으러 갑시다. 아 튀었어. 자 이런들 끔찍하게 계속 찾러오고 있네요 그렇죠? 빨리 잡아야 될것 같아요 한번 힘내봅시다 이제 곧 있으면 총연구 완료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고통받을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빨리 고문시킵시다 아 힘드네 애들이 계속 오죠 이러면서 게이지를 모으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또 와요. 1분 있다가. 그래서 얘네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.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. 자 이게 총이에요. 총인데 여기는 캠페인에 해야 되니까 이 총을 설치를 해볼게요.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돼. 많이 힘들었죠? 여기서 이 아이입니다. 스턴건 음 일단 여기다 짓고 얘는 팔게요. 팔고 이거 하나 더 질까? 더 질게요. 그리고 얘도 위치 좀 바꾸고 그래 여기 있는 거 이거 팝시다. 그리고 스턴 거도 바꿀게요. 됐어. 호잇! 자 이제 건이 생겼어요. 이 총을 들으면 될 거야. 이제 많이 세질 거야. 이제 드디어 이거 할 때가 됐죠. 음, 16만의 사이언티스트 3명 을 사라지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를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금고를 만들어놔야지 그 돈을 다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자, 좀만 더 지읍시다 호잇 됐어 자또 쳐들어오기 시작한다 준비를 해야겠죠? 이 자식들 읽어보소 나중에 이쪽 라인에다가 뭔가 건설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변장하지 못하게 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있죠 이거? 이걸 여기다 지읍시다 하나 짓고 여기다가 하나 짓고 일단 이렇게 하고 됐어 그 다음에 너 어디 갔어? 자, 이 빨리 배치하고 이제부터 총이 생겼으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니 총을 들으라고 총총 총. 아니 총을 들으시라고 총총 뭐하세요 총자 일단 총을 안 쓰네요 제가 봉 들고 있는 애들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?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 브레인 워셔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거 가지고 애들을 좀 어떻게 그롭게지좀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골드 저장 한도가 15만까지 올라갔어요. 16만까지 만들어 놓을게요. 어디보자. 자 시작해봅시다. 여기에다가 한번 배치해 볼게요. 어떤 반응이 나올지. 일단 3개 있으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지. 거의. 오호. 아. 아. 이렇게 워커로 바꿀 수도 있구나. 좋네요. 그쵸? 나 아,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. 그래. 자. 이거 모자랄 때 쓸만하겠네요. 그쵸? 드디어 시도할 수 있겠죠?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. 지금 돈이 이제 점점 모이기 시작했죠. 그런데 잡자마자 애들이 또 왔어요. 또 왔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하면서 발전시켜야 돼요. 지금 연구를 창출을 해야될것 같아요 어느거 먼저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 레벨은 다 마스터 해야되니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돈이 될 때마다 발전소 지으면서 이쪽에 라인 있죠 이거를 더만들어야돼요 그러다보니까 좀 고민이 많아요 또 어디까지 확장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층을 만들어가지고 위쪽에다 올려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, 이거는 다음시간에 고민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